시작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건폐율 용적률, 그 표입니다, 표. 그 표를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역, 이건 다 이미 다 외웠으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숫자만 잘 대입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또 그냥 전체를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몇 가지 좀잘 잡으시면 돼요. 먼저, 이건폐율 용적률이, 맨 위에 있는 게 일종 전형이죠? 일정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류와 용적률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정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택 중심이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면 마당이 있겠어요 없겠어? 마당이 있겠죠. 마당이 있는데 대지 중에 일부는 마당, 일부는 집을 줘요. 그러면 건폐를 정할 때몇 프로를 하겠어?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을 정한 사람도. 그래서 뭐 별다른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한반 정도는 마당으로 한 반은 집 짓고 이 정도 개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얼마다?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주정 건폐율은 50이고 그다음에 그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 1층을 줘, 2층을 줘. 일자가 갑자기 들렸어? <웃음> 우리 집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2층집이 보통 안 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마당도 있고 주로 2층을 짓다 보니까 1층, 건폐율이 50이니까 1층에 50이 있고 2층에 50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얼마다? 100이 되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이 50 용적률은 100.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기억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역 건폐율 용적률도 각각 비교정리를 하면 되는데 건폐율에 200% 이런 게 있어 없어? 건폐율 200이라는 거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크게 줘야 돼. <웃음> 그래서 남의 땅까지 내 건물을 덮어버린다는 게 말이 돼안 돼. 한대. 안 되니까 건폐율 200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폐율 100은 있어 없어? 건0백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펼백이라는건 대지 중에 마당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0.5평도 없어요. 그냥 꽉 창고예요. 꽉. 이렇게 완벽하게. 근데 옆집도 꽉 채우고, 이쪽집도 뒷집, 앞집 다쭉꽉 채우면 온 동네 건물이 싹 붙어버리고, 사람이 출입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체각 일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이 최소한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야 돼요. 그 최대 건폐율이 얼마일까? 최대가, 건폐율은 90, 90, 이게 최대야. 90도 엄청난 건폐율이에요. 그, 상업적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건물이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있죠? 옆에서 볼 때는 한, 한 건물 갔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이 좁게 해서 딱 떨어진 이런 건물들 있죠? 이게 건율 90이다 생각하시면 돼건율 90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90이고 90 범위 내에서 지역마다 이건율을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건평을 지역별로 어디는 90이고 어디는 88이고 어디는 86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알기 쉽게끔 나눈 건데 그러니까 법에서는 숫자를 쓰더라도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90, 80, 7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폐를 지역별로 정하게 되는데 일종 전용이 50인데 이종을 60으로 해버리면 70, 80, 90, 100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별로 건폐율이 달라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종별로 다른 게 아니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보고 건폐을 각각 정하는 거예요. 전용주거가 일종이든 2종이든 건폐율이 모두 얼마? 50으로 정해진 거고, 미리 나왔네? 일반은, 일반은 60이고, 그럼 준주은 얼마가 되겠어? 70이 되겠지, 50, 60, 느닷없이 80 이렇게 안될 거네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당하게 나눈 거니까, 그냥, 어, 전용 주거 50을 기준으로 일반은 60이다. 준주거은 70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삼정 일반은, 주거지역 중에 거의 밑에쯤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겠어, 낮겠어? 높겠죠? 용종률도 높은데 건표로 60으로 해버리면 요 너무 가밀화돼요 그래서 어, 삼종일반은 건표를 일부러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 50 그러니까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예, 전용조각 건표를 50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60, 70이다 단 삼종일반은 일부러 낮췄으니까 50이 됐다 이 정도로 특징을 기억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55, 5, 66, 57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죠? 5 5 6 6 5, 5 7이 기억해보면 꼭 틀려요. 숫자는 외웠어. 근데 5566이 어딘지를 몰라, 이게. 이게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형주거 건폐율이 50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건폐율이 90이었죠. 그 90이 어느 지요송립상업적이 90. 일반은 얼마가 되겠어요? 80이 되겠죠. 근리는 70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게 유통이 아까 이 사진 보면 건물들이 다 창고 건물인데 창고 건물이 커요 적어요? 다큰 창고들이에요, 뭐 엄청나게 대, 큰 창고들. 여기도 고촌 지나서 김포 쪽으로 가다 김포공항 가다 보면 거기 막 창고들 큰 것들 있죠? 그런 창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상업은 근린 상업보다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다큰 겁니다. 그러니까 근린이 70, 70이고 유통이 그보다 크니까 얼마?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중인상업 하나 90요것만 알면 나머지 저절로 되는 거고 공업지역 건폐율은 주거지역보다 높겠어 놨겠어 당연히 높겠죠. 상업보다는 낮겠죠 주거지역의 기준이 50이고 상업기준이 90이었는데 공업은 그 중간을 잡으니까 얼마가 돼? 70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뭐 적당하게 주거보다는 높다. 상업보다는 낮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정한 게 7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다 통틀어서 미개발지죠. 전부 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건율도 최선으로 정한 거예요. 그건폐율마다 20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으로 좀 높아졌는데 자연 녹지하고 계획관리가 똑같은 토지라 했잖아요. 차이는 도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인데 자연 녹지 건폐율 얼마? 20이고 계획관리만. 40이죠. 이제 왜 그런가를 그걸 좀 이해를 해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유사한 개념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는 다 이제 개발, 보존 농도들이니까, 건표를 최소한 다 25로 이다 통일했는데,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는 그래도 개발되는 토지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앞으로 개발될 토지인데, 당장은 개발이 안돼 있다. 차이는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안에 있는 거고, 계획 관리는 도시밖에 있다 그 차이죠. 근데, 건폐율이, 언제 생각하면 자연 녹지가 도시 안에 있으니까 높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자연 녹지가 더 높고 계획 관리가 낮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오히려 자연 녹지는 그냥 20이고, 계획 관리는 얼마예요? 40이죠? 그 이유가 자연 녹지에서는 건폐율을 뭐 40으로 이렇게 늘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건폐율이 낮게 되면, 20으로 낮게 되면, 이 동네 뭐 슈퍼라든지 세탁소 이런 게 생기가 쉬워요. 어렵죠. 뭐 주택이야, 마당 좀 넓게 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슈퍼하려고 마당을 80%로, 세탁수 하려고 마당을 80%로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여기서 주택을 짓다,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뭐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디에 있어? 곧그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주변에가 다 주상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고 좀 가서 뭐, 장좀 보고 오고, 뭐 이래도 관계없어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이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아니야. 도시 외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검폐율이 20이 돼버리면 이 동네 슈퍼 생겨 안 생겨? 세탁소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을 볼 때마다 차터가 한두 시간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라도 뭔가 이게 생겨야 되니까 20 갖고는 안 되니까 40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가 거의 같은 토지인데 <웃음> 계획관리가 도시 밖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 녹지보다 건폐율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봤었던 그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제안하는데,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를 제안할 때 자연 녹지에 제안했어? 계획 관리에 제안했어? 계획 관리에 제안하죠. 계획 관리가 50% 이상으로 자연 녹지나 생산 관리가 일부 포함되는 형태로 제안했죠. 개발 지능지구가 도시 지역 외에 개발 지능지구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연 녹지 지역 어딘가에 개발, 진능 지구가 지정될 때가 있어요. 검폐율이 도시 밖에 지정된 게 높겠어? 자연 녹지 있는 게 높겠어? 도시 밖에 높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정렬상인데, 개발 지능 지구 안에서 검폐율은 40으로 좀 높아져요. 근데, 같은 개발 지능 지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30으로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밖에 가더 높은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있어. 요 복합용도지구.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그 입지, 를 완할 목적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막복합 복합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는 지역들이고, 그나마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도 좀 개발되는 토지죠. 둘 중에 복합용도지구가 필요한 데가 자연 녹지겠어? 계획관리겠어? 계획관리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복합용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주변에가 다 있으니까. 계획관리는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라도 뭐가 좀 시설들이 좀더 허용이 돼야, 요 당시 살기가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같은 이유로 복합용도 지구도 자연 녹지가 아니라, 계획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둬야 되고, 그래서 건폐율도 자연 녹지는, 그냥 20인데, 계획관리만 유독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는네 개를 외우면 돼요. 전용 주거 금표 50이다. 중인 상업지역 90이고 공업은 70이고 녹지하는 모두 20이다. 근데거기서 주의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용이 50이면 일반 은 60이고 준주거 70이 되는데 일반이 보통 60이면 삼적 일반은 일부를 낮춰서 50이 됐다 요구하고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 상업은 근린보다 크다. 그래서 근린이 70인데 유통은 80이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녹지 이하에서 계획 관리만 40인 거니까, 4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4가지 외우는 것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전용주가 얼마? 50, 그건 이미 알고 단독주택 생각하니까. 중위상업도 쉽잖아요. 최대 건폐율이니까 90이 될 거고, 공업은 그 중간이니까. 70이 되는 거고, 녹지 이하는 것도 통틀어서. 20이다. 어렵지 않죠? 일단 확인해 볼 거예요. <웃음>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은 용률 1종 전형이 100인 건 이미 알잖아요. 나머지 역을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이제 얼마씩 나눠졌느냐 이것만 알면 돼. 컴퓨어로는 10%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용적률은 10%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용적률이 100이나 110이나 뭐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은 50%씩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1종 전형은 100이고 2종 전형은 1 5 0이에 그 다음에 200, 250, 300 이렇게 나눠졌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일종 전형의 100이고 50% 차이니까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나눠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준주거는 이 순서로 보면 350이 돼야 되잖아. 350을 할 거면 굳이 그 준주거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4종 일반 정도로 하면 되지. 4종 일반. 근데 준주거는 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전용주거 일반주거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 다르다는 게 이제 법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건축법에 그 1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하는데 정부 방향으로 1조확보를 위해서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 정부 방향 인접 대증역기선에서 9m 이할 때는 1.5를 띄고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를띄어라 이런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되는 지역이 주거에서 상업이겠어. 일조가 필요한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이죠 지금 이 건물에 일조 확보가 됐어 안 됐어? 요요 요 방에 일조 확보가 됐어 안 됐어? 햇빛이 보여 안 보여? <웃음>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건 채광이고 채광 채광과 일조는 다르죠 일조는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 건물 안으로 여기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오히려 햇빛이 들어오면 불편하죠 수업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일조가 필요가 없죠? 일조가 필요한 거는 주거용 건물에서 주택에 일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업이나 이런 데 필요 없고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일반, 준세 가지가 있잖아. 그중에 전용, 주거는 일조가필요있수 없어? 필요하죠. 일반 주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준주거는. 여기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준주거는. 준주거는 이미 말은 주거지만 내용상 거의 상업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준주거라는 게 다른 게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 주거 기능도 있지만 상업업무 기능이 보완되는 지역으로 그건폐도 높고 용종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준주거는 뭔가 다른 거다라는 걸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준주거는 준주거 상업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묶여서 나와요. 그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우 같이 취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비법에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해서 어, 뭔가를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을 할 거네요. 기존 아파트 헐어내고 새로 지어서 그거를 나눠줘야 되잖아. 보통 아파트를 헐어냈으니까 다시 짓때 뭐를 짓겠어? 아파트를 다시 짓겠죠. 근데 재건축 재건축 경우에는 그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이걸 같이 줘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오피스텔 공급은 아무데나 안 돼요. 어디서 될까? 준주거, 상업.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안 되잖아. 준주거 상업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준주거가 뭔가 좀 다르게 취급되죠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도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적용되는데 준주거는 해당 안 되고 재건축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 상업에서만 되고 일반고, 일반주거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특징이 가장 강한 게맨 위에 있는 전용주거가 되는 거고 상업의 특징이 제일 강한 게맨 위에 중심 공업 중에서 특징이 제일 강한 게 전형, 맨 위엔 특징이 제일 센 거고 맨 밑에 있는 거랑 그 특징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이제 하나 좀 다른 거를 추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마른 주거지만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뭔가 다른 거야, 여기 추가한 거고 상업도 밀도 단위로 세개 나누고 전혀 다른 유통 상업 여기 추가된 거죠. 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준주거는 뭔가 다르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용종률이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여기가 얼마? 500. 500이 되는 거예요. 500. 500은 200% 차이죠. 상업지역 용종률 차이가 200% 차이에요. 그래서 상업의 차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준주거는500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일일이 안 외워도 100만 알면 특징만 이해하면 다 문제 풀수 있겠죠. 일정전 100이다. 이순서는 어차피 기억할 거니까 이종조정은 어, 150, 1종 일반 200, 이종 일반 250, 3종 일반 300, 준중은 뭔가 다르니까 500. 그래서 1종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면 문제는 푸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1종 전형은 100, 이종전형 150, 이종 응? 일반 200. 이러다가 손가락 하나 덜 접어. <웃음> 그래서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할 때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세 가지. 100, 300, 500, 세 가지. 1, 뭐 외우기도 편한 숫자 아니야. 어, 1, 4, 뭐 100, 300, 500. 주거지역 용적률은 100, 300, 500이다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럼 100은 당연히 일종 전형일 거고, 300이 3자니까 어느 지역? 3. 3종 일반이 300이다. 그러면 쉽게 좀 기억되죠? 주거지역 용적률은 100, 300, 500인데, 일종 전형이 100이고, 3종 일반이 300이다. 그럼 준주국은 당연히 500일 거고, 나머지 여기야, 따져보면 금방 알잖아. 이종 전형 물었다. 그러면 일종 전형 100을 생각하면서 이종 전형 150. 바로 뭐 찾을 수 있고, 이종 일반을 물었다. 3종 일반 300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거 250. 그러니까 뭘 물어도 뭐 손가락을 뭐 이렇게 접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300, 500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준주거 500과 함께 꼭 같이 기억할 게, 중공업 지역에 400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준주거 500, 준공업원 400이다. 같은 준 아니에요. 준. 그리고 상업업무가 보완된 것도 같고 건폐마저 같아요. 용종률까지 같을 순 없잖아. 근데 주거하고 공업지역 중에서 용종률 어느 쪽이 그그 그 밀도가 어느 쪽이 높아지게 되겠어요? 준주거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어, 개발할 때도 주거기능이 포함되는 개발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져요. 왜냐하면 어, 주거 기능 중심인데, 거기에 아파트만 짓고 끝나면 안 되고, 학교도 따라가고, 각종 편의점 따라가다 보면, 개발 규모가 당연히 커져요. 근데, 주거 외의 기능들, 이런 거는 해당 기능만 들어가니까, 개발 규모도 보통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적률도, 준주거, 이쪽이 높은 거예요? 준주거가 높은 500이고, 준공업은 500보다 낮으니까 얼마? 400이 되는 거죠. 여기, 주거와 공업을 한 번에 기억하면 됩니다. 주거 용적률은, 100, 300, 500이다. 일종전은 100, 3종 일반 300, 준주거는 500. 준주거가 500이라 중공업은 그것보다 낮은 400이다. 나머지 일반 공업은 350이 될 거고 전용 공업은 300이 되겠죠. 인류가 높아지면 안 돼? 상업 기능이 들어가니까 용적이 높은 거지. 그래서 중공업은 400, 일반 350, 전용 300. 그러니까 이것도 400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 그게 얼마일까요? 최대 용적률이 1,500이에요, 1,500. 1,500은 그래도 당연히 외우겠죠? 그것도 다시 외워야 돼? <웃음> 아, 그래서 공법을 공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용적률이 얼마냐? 그,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최대 용적률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퀴즈라도 좀 내보고. 당연히 1,500은 뭐, 기본들을 알아야 되고 그 최대 용종 1500이 당의 어느 지역? 중인상업 지역이 되겠죠. 중인상업 지역 용종이 1500. 나머지가 몇 프로 차이? 200% 차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은 1300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게 근린과 유통 중에서 어디가 컸다. 유통이 크죠. 그러니까 유통이 1000배 근린이 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 하나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거적이 <웃음> 세 개를 동시에 기억한 것뿐이지 1 0 3 0 500 나머지는 기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1 0 3 0 500에다가 공업에서 중공업 400이다 상업 중에서 중위상업이 1500이다 몇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어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일단 확인해보면 다 기억한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냥 80이에요 그래서 2080이건폐율 용적률 2080인데 2080 치약이라도 생각나요 치약 2080 치약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적 건폐율은 2080이다 치약을 떠올리면서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 0근 그런데 계획관리가 건폐율이좀 높았죠 네. 용적률도 계획관리는 좀 높겠죠 네. 계획관리 용적률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0이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연 녹지가 계획 관리와 사실상 같은 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야좀 낮췄지만 용적률은 똑같이 100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자연 녹지가 100그 다음에 하나 더 생산녹지가 100이에요 생산녹지를 100으로 정한 게 생산관리는 그냥 80이죠 생산녹지는 100이죠 이제 그 이유가 생산녹지가 개발압력이 굉장히 큰 토지예요 도시 안에 있는 농지야. 도시 안에 있는 논밭. 주변은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다가 또 짓고 싶잖아. 근데 아파트 짓을 때 산을 깎아내고 짓겠어요. 농지를 용도를 바꿔서 전용해가지고 아파트 짓겠어. 농지. 농지를 보통 바, 바꿔서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개발할 때 보면 다 농지가 바뀌어가지고 막 개발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쉽게 마파트 짓고 막 이런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생산 녹지가 정해서 그 개발을 유보시킨 토지이기 때문에 그 용종률이라도 좀 높게 허용해요. 어차피 나중에 개발될 거니까. 그래서 생산 녹지가 10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8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거지 기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건폐율은 전용 주거 5 2이다를 기억해야 되고 상업은 종이상업이 90이다. 공업은 70이고 녹지야는 기본 20인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전용이 50이면 일반 60, 준주거 70 그런데 삼정일반은 50이다. 상업적 중에서 유통상업이 근린보다 크다. 녹지야에서 계획관리만 40이다. 용적률도 기억할 게 밖에 없어요. 주거지 용적률은 100, 300, 500그 중에 300이 어느지요? 삼정일반이다. 그래서 세개 100, 300, 500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준주구 500이라서 중공업반 400이다. 그리고 최대 용적률 1500인데 그 1500이 중리상업이다. 나머지는 모두 80이니까 20, 80 근데 20, 80 중에서 100짜리가 3개가 있는거죠. 첫번째가 계획관리가 100이고 또생산녹지가 100이고 그리고 자연녹지도 100이고 다 외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외워놓고 내가 외운 건지 아직 못 외운 건지 그걸,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보고 그냥 그막 써가면서 막 기억하고 있는, 시간만 뺏겨가면서 어차피 외웠는데. 어떤 분들은 못 외웠는데도, 못 외웠는데도 외운 줄 알고 또 넘어가. 둘다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돼. 가볍게 외운 다음에. 확인을 해서 기억이 나면 외웠으니까 넘어가고. 쭉 확인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못외온 거니까 다시 보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검폐율과 용적률. 일종 전용 주거적 검폐율 얼마? 50. 50. 용적률 100. 그래서 50, 100. 이걸 기준으로 검폐율이 1종 전용 50. 2종 전용 똑같이 50. 그러면 일반 주거는 60. 준주거는? 7시 그런데 몇종 3종. 3종 일반은 특별히 얼마 5시 그 다음에 중리상업적역폐율 9시 일반은 8시 근린 7시 유통 8시 어막 자신 있는데 보니까 공업은 <웃음> <웃음> 그 보두 얼마 50. 다 7시 녹지 이하 통틀어서 2시 그런데 계획관리는 4시 그리고 용적률, 주거 주거지 용적률 어떻게 였다 100, 300, 500 1종 전용이 100, 어디가 300? 3종 일반이 300, 준주거는 500 나머지는 50% 차이 그다음에 그, 준주거 500, 중고급은 400 나머지는 그, 일반공업 350, 전용 300이 될 거고 최대 용적률이 얼마? 1500, 그 1500이 어느 지역? 중위상업 지역이 1500,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은 천삼백, 그 근린과 유통 중에 어디가 크다? 유통, 유통이 천배, 근린은 구배, 그리고 천오백 기준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통틀어서 2080, 2080 치약, 2080 중에서 100짜리가 3개가 있죠. 첫 번째, 계획관리배, 또 생산녹지와, 자연 녹지가 각각 100, 나머지 통틀어서 80. 80. 외울만 하죠?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외우기만 하면, 다 그냥, 그,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운 그대로, 그, 외운 걸 떠올려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일단 외워두시고, 일단 이제, 용도 지역에서 행위자를 봤는데, 여기 행위자한 특례들이 또 있어요. 행위자 특례. 세 가지 특례가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검표율 용적률 문제가 있고 미지정 미세분 적 행위 제한 그리고 도시역에 적용 특례 이세 가지 특례가 있는데 교재는 18페이지에 용도적별 행위 제한 나오고 1번의 미지정 미세분 적역 행위 제한 나오죠? 이번에 특정 지역에서 검표율 용적률이 나오죠? 3번 뭐 용,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슬쩍 보면 되니까 생략하고 23페이지로 가보면 23, 가로 이번에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사항이 있죠? 용도지역과 관련된 특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검폐 용적률, 요거부터 보면 요 표는 18페이지 표가 또 하나 나오죠? 18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특정 지역에서 검폐 용적률을 어, 슬라이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7락지구 건펼 60. 이게 뭔 의미냐면, <웃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중복이 안 되는 거는 지역 상호간에는 안 되고, 어, 지구와 지구는 되고, 지역과 지구도 되고, 지역과 구역 다 된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용도, 용도 농림지역인데, 농림적 일부에 칠학지구가 지정되는 상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농림적 건폐율이 원래 얼마예요 20, 80, 20아니야. 그러면 칠학지구가 지정됐는데 농림적 건폐율 20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칠학이라는게 마을 아니에요. 시골에 마을이 있는데 그 건폐율 20을 적용하면 주택의 마당이 80%다 이런 얘기죠. 그 마을인데 거기에 슈퍼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슈퍼도 갔더니 마당이 80%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세탁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소 갔더니 거기도 마당이 80%. 목욕탕을가도 마당이 80%. 이 제대로 개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원래 건폐율 20이지만 칠약 여기 농림지역에 칠학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건폐율 20을 적용 안 하고 얼마를 적용한다? 60을 적용하여 그래야 제대로 여기 뭐 집도 짓고 제대로 뭐 슈퍼 세탁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특례라는 거예요. 원래는 용도지역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들에서는 용도적 건폐율을 적용 안 하고 지역별로 따로 정해진 이 건폐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례 정할 때 한도가 요거예요 그래서 그락지 건폐율이 6 0이죠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 밖에 개발 지능 지구 도시 지역 외면 건폐율 보통 얼마였어? 도시 외 2080 그게 20, 80안에요 그게 도시 외에 검폐율 20을 적용 안 하고 개발지정지 검폐율 얼마를? 40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이개발지정지구가 자연녹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얼마로? 30. 아까 그러니까 도시밖과 자연녹지 관계를 정, 정리했죠. 오히려 도시밖이가더 높고 자연녹지가 낮게 된다고 랬죠 그래서 자연녹지 안에 있는 검폐율은 30이 되는 거고. 수산자원보호교은 40인데 수산자원보호교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농림지역이었고, 농림지역의 근데 농림지역이었고, 농림지역의건폐율이 원래 20안에요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희한하게 40으로 늘어. 이게 수산자원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더 더 낮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이 드는데, 원래 용도구역이라는 게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했다, 완화했다. 그렇죠. 강화 또는 완화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강화도 할수 있고, 완화될 수 있어요 수산자원보급용도구역 중에 하고용도적역에 의한 제한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완화가 된 거예요 용적률은 강화되는 거고 왜냐하면 자연 녹지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100인데 수산자원보급증 되면 80으로 딱 한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폐율이 완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산자원 보니까 김을 양식하고 미역 양식하고 이런 지역 아니야 미역을 따다가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 바닷가, 모래바다에다 말리나? 어디다 말려? 그러니까 이제 건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또 말려서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요할 거고. 창고를 짓고 해야 되는데, 건표율 20갖고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교육은 오히려 건표율이 4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자연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이런데 등산로 입구에 보면 여기에 기념품을 팔고, 뭐또 민박집도 있고 이런 마을 이 있죠 그 동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학주가 비슷한 거예요 자연공원이라는게 그러니까 건폐율이 얼마? 60으로 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그냥 김치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단지 중에 하나인데 농업과 관계된 공사품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건폐율이 뭐 김치공장 생각하면 크게 클거 아니야 70으로 늘은 거고 기타산업단지는 다 80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공업지역 건폐율이 70인데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폐율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에 의한 검폐율을 적용 안 하고 이 지역에 의한 검폐율을 따로 적용하는 게취락지구 60, 도시 밖에 개발지흥지구 40, 수산자원복역 40, 자연공원 60, 농원단지 70, 기타산업단지 80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외울려니까 또 앞에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 다시 외울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외우셔야 좀 기억이 나요. 그냥 외우면 헷갈리니까 좀 모아, 모아가지고 어, 개발진흥지구 검폐율이 얼마였다? 40이었죠.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 검폐율이 얼마였어? 이것도 40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와 수산자원보호격 검폐율이 40인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웃음> 밖에 있으니까 40이고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돼? 30이 되니까 이건 하나 이제 따로 어, 주의하시면서 어, 개발진흥지구가 기본은 40이다. 개수사구나 이렇게 외우두세요 개수사. 수사를 했어. 수사. 수사를 누가 했다? 개가 했다 그말이야 개가. 응? 개가 수사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개, 개가 마약탐지도 하고 개끌고막 산에 범인 쫓아서 막 개꿀고 막 쫓아가고 하잖아. 개도 수산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보세요? 개도 수산다 개수사. 그 다음에 칠학지구와 자연공원은 얼마? 60. 취자료. 개수사. 취자료. 농원단지는 얼마? 70. 농7. 기타산업단지는 80. 산8. 개수사 취자력 농칠 38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개수사가 생각나면 의외로 뒤에 따라 생각나요 개수사 취자력 농칠 38 뭐가 불만 이 있으신데 지금? 아, <웃음> 입에 붙여 그냥 수사를 누가 했어? 개가 수사했어 개가 개수사 그 다음에 취자료 그 다음에 농칠 38 그래서 개수사 취자료 농칠 38몇번 해고 문제 풀다가 개수사가 생각나면 다 실제 생각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수사가 딱 떠올라야 돼요 다음용정률은 칠학지구 특례가 없어요 그냥 칠학지구가 농림적 있으면 용정률이 80을 적용하고 칠학지구가 자연녹재 들어가 있다 용정률은 1 0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건표만 특례가 인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건표은다 80으로 올라가지만 산업단지가 전용공업적이 있었다? 용적률은 그냥 300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적이 있었다? 용적률은 350 그거 그대로 거그 따라가요. 도시밖의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교 자연공원 농원단지는 용적률도 특례를 두고 있는데 용종률을 보면 개발진능주가 100이죠. 자영공원이 100이고 수산자원복금 80이고 농도원주0 150인데 이100두 가지가 있으니까 102가지를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100보다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102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개발진능주가 얼마다? 100이다. 개백. 자영공원이 얼마? 100. 자백. 개백. 자백. <웃음> 개백. 자백. 이렇게 외우세요. 아 이건 외국어나면 입에 딱 붙어 이건 개백자백 딱 붙어 이 조금 뭐 연상을 하면 백제 개백장군이 스페링은 좀 다르지만 발음은 같잖아요 개백장군이 적군을 붙들어다가 뭘 받아? 자백을 받아요 자백. 그래서 특정한 적에서 용정률은 개백자백 인겁니다 그래서 용용 건폐특례는 개수사, 취자륙, 농치 삼팔 용정률특례는 개백 자배수산자원부는 100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서 80. 농원단지는 김치공장 크잖아요. 100보다 높을 거아니에요 얼마? 150. 이거를 가려놓고. <웃음> 자, 검폐율 특례. 검폐율. 특정지역 검폐율. 수사. 누가 있어 개가 수사. 개수사. 그 다음에, 취자료. 농칠. 38. 용종률특례, 개배, 자배, 수산자원보호는 100보다 낮으니까 80. 농원단지 100보다 높아서 150. 자, 문제 풀어보죠. 오늘 1번 문제. 국토계 법정상 도시공객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 여기 있는 곳들을 보면서 여기에 뭐 자연공원 농공단지 수산자 한번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개수사가 생각나야 돼요. 이걸 보면서 이거 보면서 농공단지가 어디 나왔었나? 막 이거 돌리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이게 개수사그 문제구나.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사 그 다음에 취자료 그리고 농칠 38 외운 대로 취자료이죠농 농칠이고 개수사고 계수 사고 그런데 같은 개발진주가 자연녹지로 들어가면 30이 되고 다음 몇번 2번 풀리잖아 뭐 별거 없잖아요 계수사 취자료 농채38 이게 생각나면 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그딱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게또 나와요 나온 게또 나와 근데 이걸 그대로 또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낼 때는 보나마나 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 가장 낮은 것, 이렇게 부를 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용적률. 용적률 생각해 보면, 개백, 차백 개백, 차백 농원단지 100보다 높아서? 150. 수산자원은는 100보다 낮아서? 80. 그 다음에, 개백, 차백 아니에요. 개, 개백. 배. 이거는 개백이 아니야. 원래는 자연 녹지 원래 100이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용종률 물었으면 여전히 답이 2번이 되겠죠. 또는 이제 가장 큰걸 물었으니까 거꾸로 가장 낮은 걸또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용종률이 아니라 검표를 두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표는 데가 가장 낮은 것 똑같이 나왔서때몇 번? 5번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내니까 여전히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표는 개수사, 시자륙, 농칠, 삼팔이다용적률은 개백, 자백 이걸 떠올리시고 해기인자 그 특례로 두 번째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미지역이 뭔 말이에요? 지정 안 됐다, 세분은 세분 안 됐다 이때 해기인자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인데 용도지역은 전국에 지정되는 거죠 전국 토지가 다용도지역 지정되죠 용도적이 지정 안된 토지가 있어, 없어? 응? 요즘에 용도적이 지정 안된 토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원래는 전국의 토지가 용도적으로 다 지정이 돼요. 근데 지정하다 보니까 지정 안된 토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을 지정을 했고, 옆에는 관리 지역을 또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옆에다가 농림 지역을 지정하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경기선을 정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가 도시에 속한 것도 아니고 농림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연은 보존적에 속한 것도 아닌 이런 토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럴 때이 안에서 토지 용행위가 어떻게 제한되느냐가 문제되죠. 그 이제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넓게 접한 지역을 따라가든 아니면 뭐 맘대로 하든 뭐 건축이 금지되든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 토지, 부동산 의 특성 중에 비가역성이 있다그랬잖아 되돌리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 한번 개발되버리면 못 되돌려요. 용도적 지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일단 지정 안 됐으니까 만들어, 개발해서, 도시처럼 개발해버렸어. 되돌려, 못 되돌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인잔을 적용할 때, 가장 완화된 걸 적용해야 돼요? 가장 센걸 적용해야 돼. 요 가장, 가장 센 걸, 핵인잔이 가장 센걸 적용해서, 최산업 토지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도시가 맞으면 그쪽으로 포함시키고 농림지역이 맞으면 그으로 포함시키면 되고 관리가 맞았으면 그쪽으로 다시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안 됐을 때는 행위자안이 가장 쎈걸 적용한다. 근데 행위자가 가장 쎈것 중에는 단어 중에 꼭 보존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미인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하경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웃음>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보전적 규정을 적용한다. 네, 이거를 읽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도 단어만 찾으면 돼요. 무슨 단어 찾냐면 요 말을 찾아. 먼저 먼저 확인할 단어가 있어요. 지정되지 아니한 이 표현 이 나와야 돼요. 시험에서는 미지정이라고 안 나와요. 법인 등 표현을 그대로 갖다 지문에 넣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이 표현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올 단어가 뭐다 무조건 보존자가 나와야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초기일 때는 이제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농림지역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지정되지 아니한 뒤에는 보존이다. 그러면 요 여기도 무슨 표현이 보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금 이 표현을 기억하고 나니까 바로 보여요. 그 표현이. 그래서 이번도 지정되지 아니한 이 표현이 나왔고 뒤에는 뭐다? 보존자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여기도 무슨 표현 나왔어? 지정되지 아니한. 이표 나왔죠. 그럼 뒤에 나올 때는 뭐다? 보전. 그래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정되지 아니한 보고 보전. 이것만 생각하면 쉽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안 됐으니까 보전,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가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이 되, 세분 돼서 지정 안 됐다. 이럴 때는 보전 녹지를 관리적이 세분안 됐을 때는 보전 관리를 적용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아니한 보고 보전. 이거만딱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적에서 적용 안 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접도구역을 적용을 안 합니다. 접도구역 의미가 뭐예요? 접은 뭐야? 접했다. 도는. 도로.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그 말이죠. 이 접도구역에 접도 구역관한 접도 규정을 도시적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접도구역 규정을 도시적에서는 적용을 안 해요. 자, 여긴 비도시지역이에 비도시. 여기에 접도구역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야 돼요? <웃음> 여긴 접도구역이 지금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을 안 하잖아. 비도시는 접도구역 적용을 한다는 라 거죠. 여기 접도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접도구역이 뭐냐면 요 구역. 잘 보세요. 요 구역. 여기가 고속도로 아니야. 고속도로인데 옆에 보면 건물들이 있죠. 건물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못 들어오죠.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건물을 저도 뭐 이렇게 선에 맞춰서 짓잖아. 그 이유가 이제 접, 여기는 접도구역이라서 이 안으로 건물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고속도로인데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에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접도구역인데 어떤 분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도로로 이제 결정되고 어, 그도공사에서 고속도로 설치한다고 터지 이렇게 수용을 했어. 이거는 수용이지 않죠. 안, 안 해주죠. 근데 고속도로 설치하고 나면 다여기 뭐가 돼? 접도격이 돼서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갖고 뭐하지? 이거 <웃음> 갖고 할게 없어. 그냥 농사나 짓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런 상황이면. 이거 쓸모가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떻게돼 이것도 같이 좀 사달라 잔지 잔지라고 해요 수용되고 나면 잔지를 같이 매수해달라고 라청구할수 있는데 돈 없으면 또못 사요 토지가 이런 상황이면 농사지면 되니까 웬만하면 안 사줘 근데 토지가 하필 이렇게 됐다 이, 이, 이거는 진짜 쓸모가 없잖아요 농사질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또 사줍니다 그래서 그게 접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접도 구역이고 이 접도 구역이 있는 이유가 도시라서 비도시라서 비도시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니까 여기에 접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막 들어와 있죠 이쪽도 건물들이 막 들어와 있고 그 이유가 접도 구역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바짝 붙어서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경부 고속도 타고 천안이야 이쪽으로 향해서 가다보면 고속도로 좌우에 건물이 바짝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아주 일정 거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 지은 거는 100m. 밖으로 떨어져. 최근에 짓는 거는 50m. 이제 접도구역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고속도로 경계선에서 50m 안에가 자동으로 이제 접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어, 경보속도로 타고 서울 쪽을 향해서 오다 보면, 뭐 수원쯤 지나다 보면 건물들이 바짝 붙어 있죠? 거기다 뭐 양재동 주변으로 오면,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어놨죠. 그게 도시니까 접도구역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정만 알아도 나중에 차멀고 가다가 건물이 떨어져 있네, 그 도시다 비도시다. 아, 비도시구나. <웃음> 가다가 건물이 옆에 막 붙어 있어 그러면 아 용도지역이 도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체대자격증명 도시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데. 자, 여기가 도시예요. 근데 건물 다 있는데 여기는 땅이 비어 있어. 그래서 할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코추도 뭐 심어놓고 그다음에 뭐 배추도 심어서 길렀어. 이게 농지 에 해당될까 안 될까? 농지라는 거는 지목을 안 따져요. 지목이 뭐든 따지잖아. 용도적이 뭔지 안 따져요. 그냥 이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고 있다. 그럼 뭐가 돼? 농지가 돼, 농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때는 농사를 안 줘도 그냥 농지예요. 전, 답, 과수원, 이, 토지라도 경작이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작했는데 잠깐, 그냥 뭐, 그, 건물 짓기 전에 몇달 동안 잠깐 배추 심었다. 이건, 이건 아니겠죠.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건 다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안에 있는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이런 토지 이걸 누군가 샀어 산 이유가 농사 지 질려고 사는 거예요 건물 지 질려고 사는 거야 건물 지 질려고. 질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뭐 없다 이런 얘기예 이런 농지는 이것도 농지긴 농지지만 증명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적용을 안 한다 <웃음> 그런데 단, 녹지 지역에서는 또 제외가 돼요 그 그러니까 생산녹지 같은 거는 도시 안에 있는 논밭이죠. 그건 처음부터 그 토지가 농사질려고 있는 토지야. 이거는 농사질려고 있었던 토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증명 안 받는데 예, 녹지 안에 있는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질려고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증명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증명 안 받는다. 근데 녹지인 경우에는 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도지역이라는 전체 내용을 본 거예요. 용도적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이거부터 해서, 어 용도적 안에서 행위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 용도적은 체계가 잘돼 있어야 돼요. 문제도 자꾸 나오고, 다른 법을 공부할 때 이게 자꾸, 어 틀이 돼서 이제, 다른 법들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용도적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용도 지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